박성원 군 15개 하트가 다 들어오면서 올하트로 다음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송가인을 이긴 박성원이 미스터트롯2에서 분당 최고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JTBC 히든싱어7븐 송가인 편에서 송가인을 이기고 우승한 박성원이 미스터트롯2에서도 최고 분당 시청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2일 방송된 미스터트롯트에서는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유소년부 박성훈이 등장했는데요.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제. 야 진희야 진희 나왔어 진희. 야 끝판왕! 대기실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은 박성훈에 대해 진짜가 나왔다. 나의 탑세븐이다 라며 기대감을 높였고 마스터진성은 장윤정에게 진짜 노래를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얘 노래 진짜 잘해. 박성호는 울산에서 온 송가인을 이기고 온 박성훈이다. 13살이 감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박성호는 송가인을 이기고 온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묻자 송가인 누나와는 일로 만난 사이인데 히든싱어에서 송가인 누나를 이기고 우승까지한 적이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붐은 이 친구가 송가인인 줄 알고 다들 표를 찍었다. 라고 엄청난 모창실력의 소유자 라고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목소리> 박성훈의 선곡은 나훈아의 어메 였습니다. 박성훈은 결국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이홍기는 대박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너무너무 잘하고 저 나이에 저렇게 섬세하고 깊이가 깊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다 라며 저도 13살에 노래를 시작했는데 저 정도로 했나 싶다. 정말 노래하기 싫어졌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현영은 노래를 듣고 있는데 우리 아들 생각이 났다. 뭐 탈라고 나를 나아소를 듣고 울 뻔했다. 어쩜 저렇게 조그마한 사람이 저보다 오래 산 사람 같은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윤정은 어리지만 내공이 느껴지지 않나. 성훈이의 무대가 좋게 느껴지는 건 본인의 톤에 맞게 어른의 이상을 보여줘서 그렇다라며 어린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는 건 징그러워 보이는데 이번 유소년부는 그런 친구가 없어서 대단하다라고 감탄했습니다.